어 뭐야 누구야? 누구? 바람인가? 누구야? 나와라 거기 있는 거다 안다 나와라 지금 나오면 다 용서한다 나 태권도 3단이야 열 있던데? 어? 문이 또 열려 있어? 응? 얼마 전에 밖에서 니네 아줌마 만났었어. 오, 우리 엄마를? 어, 나도 들은 것 같아.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라고 하시던데. 근데 진짜 열려 있더라고. 아하하 맞아. 우리 집 문이 자주 열려 있어. 근데 누가 열려놓는 거야? 아 진짜 오랜만이다 아무튼 반갑다 여러분 여기는 제 친구 앵두에요 앵두야 인사해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앵두에요 디키 친구에요 <목소리> 앵두야 우리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우리 재밌는 거 할까? 재밌는 거? 뭔데? <목소리> 짜잔 인간 과자 뽑기 <목소리> 인간 과자 뽑기? <목소리> 어 과자도 뽑고 장난감 와 이걸로 방향키 하는거야? 어 맞아 이걸로 방향키 하는거야 왼쪽 왼쪽 한명은 눈을 오, 가리고 오, 나머지 한명은 방향키를 조정하고 뽑는거지 오 그렇구나 재밌겠다 어 재밌겠지 그럼 준비 준비 준비 시작 내가 먼저 뽑을게 앵두 너가 방향을 조절해 근데 여기 맛있는 거 진짜 많다 이게 다 뭐야? 어 이거는 젤리고 <웃음> 젤리다 <웃음> 맛있겠지? 다음에 여기는 뽀로로 롤리팝 초콜릿 <웃음> 다음에 이런 장난감도 있어 <웃음> 알파카야 귀엽지 그 다음에 이런 장난감은 <웃음> 어, 이렇게 거미줄처럼 빠진다니까 너무 재밌고 긴초콜릿 M&M 초콜릿 맨나빠자 초콜릿, 라면 신두조이 아리랑 너프젤리도 있고 크림치즈 추러스도 있지 와! <웃음> 자 그러면 이제 진짜 준비 시작! 간다 어 시작! 위로 위로 위로 위로, 위로. 위로. 위로. 위로. 오른쪽 이 맛있겠다 포도젤리 내가 먼저 먹이이이이음맛있이이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왼 왼쪽 오른쪽 오른쪽 아어쪽그 다음에 왼쪽왼쪽왼쪽왼쪽왼쪽쪽 왼쪽 왼쪽 어그 다음에 아래아쪽 가만 그만아래아래 위로 위로 위로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아른쪽� 아래 아래아래아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 저 랜덤박스 받았어요 이거 보세요 랜덤박스 너무 귀엽죠 우리 윤서진 오피님이 보내주셨어요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오 비키 고객님 완전 똑같애 귀여워 비키 뜯어볼게요 안에 뭐가 들었을지 오, 와 와우! 비키언니 꼭 봐주세요 편지 서비스랑 1등, 어, 1.2점 3점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우와! 현지 먼저 읽어볼게요 오마이비키, 비키언니께 안녕하세요 비키언니 저는 오마이비키 영상을 구독자 8만 명 때부터 보는 12살 서진호키입니다 와... 옛날 때부터 봤어요 와 8만 부터 봤어요? 우리 뒷내용은 제가 부끄러워하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나중에 천천히 읽어볼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웃음> 발만면부터 보셨어요? 와, 그럼 어느 영상부터 보신 거지? 그, 문신 몰카? 아니면 제일 처음에 본 영상이 뭔지 궁금하네요. 나중에 만나면 얘기해주세요. 여기 1점이라고 써진 것부터 한번 열어서 보겠습니다. 두루루루뚝. 우와. 우와, 인스다. 너무 귀엽잖아? 오, 예쁘다. 허! 너무 귀여워. 감사합니다. 인스 너무 예뻐요. 2점짜리 뜯어보겠습니다. 우와. 우와, 하트 스티커. 나 이거 진짜 너무 잘쓸것 같아요. 우와, 그 다음. 여기 되게 많이 들어있는데? 오, 인스가 진짜 많이 들어있고. 정말 유용하게 쓰겠다. 이런 거 너무 귀엽잖아. 와플이랑. ABCD 스티커입니다. 우와. 다음은 대망의 3점짜리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것도 귀여운 스 스티... 우와 이거 완전 구간인형 인스다 너무 귀엽다 코도 있고 아 정말 예쁜게 많이 들어있네요 3점이라서 오 이런 종이도 주셨고 더 많이 주셨네요 떡매 있어요 떡매 우와 떡매 이거 너무 귀엽잖아 오마이비키 떡매도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서비스도 한번 뜯어볼게요 제일 기대되는데요 와 정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서비스가 들어있을지 어, <웃음> 이거 서비스 아닌데? 이거 너무 귀여운데? 어, 이거 뭐지? 이게 제일 좋아. 좋아요. 구독, 좋아요. 팬아트. 팬아트 좋아. 너무 밝게 잘 그렸죠? 와, 구독, 좋아요. 고마워요. 와, 우와. 마스킹 테이프. 너무 귀엽잖아. 잘 쓰겠습니다. 서진 어, 오키님이 이것도 보내주셨는데요? 와! 귀엽죠? 핑크빛 보라색 슬라임.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우와. 한번 만져볼게요. 어떤지. 직접 만든 게 어떤지. 어떠... 우와. 우와. 진짜 잘 만들었다. 어떻게 이걸 직접 만들지? 오. 오. 오. 우와. 오. 우와. 우와!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신기하다. 우와. 감사합니다.